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바이시클 인데요 아이 바이시클을 왜 가져왔냐 어 사실 제가 전에 영상에서 그 브릭 박스를 리뷰 를한 적이 있어요 네이 카드가 이제 브릭 단위로 사가지고 그 브릭 박스가 되게 이뻐서 어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거를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 제가 처음 보다 보니까 이제 네, 요즘 나오는 카드는 이렇게 나오겠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리뷰를 했는데요 네, 댓글에서 2009년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에이 설마 하고 제가 이 밑에 봤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2009년산 맞죠? 네, 조금 많이 부끄럽네요 자 어쨌든 어,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뜯었고요 아 카드가 너무 안 보여서 라이트를 좀 켰습니다 자 어쨌든 보시면은 카드 어, 저도 사실 처음 꺼내보는 건데 어, 2009년산이 재질이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 아 재질이 좋다고요 <웃음> 여러분들 보십니까? 2009년산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네. 음, 방금 뜯었는데.. 예..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럴 수 있어요. 어, 플러리쉬 연습용으로 쓰기에 딱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자 일단은 카드를 한번 풀어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괜찮겠죠? 네, 어, 순간 깜짝 놀랐어요 패닝되나요네잘 되죠 아 근데 무슨 보드카드 아니고 2009년산 사이... 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어, 카드는 뭐, 다 똑같아요. 사실, 디자인은. 뭐, 조커 두 장이 렇게 생겼고요. 에이스 스피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일반 바시킬이랑 다를 게 없네요. 자, 느낌이 어떻냐면, 네,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길들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2009년산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쓸만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바시킬 리뷰였고요.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